보통은 척추를 바로 세우려면 척추 힘, 척추를 잡고 있는 등 근육이나 복부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척추를 바로 세우려면 내전근이 잘 발달을 해야지 척추를 바로 세우실 수가 있어요. 보통 할머니들, 오랫동안 바닥에 앉아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목욕탕에 가셔가지고 잘 관찰을 해보시면 할머니분들이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서 걸으시죠.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져서. 그렇죠 그러면은 안쪽에 근육들을 보시면 흐느적거리면서 얘가 막 흔들려요. 그래서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허리를 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펴려면 이 안쪽에 있는 내전근을 딱 바로 조이실 수 있어야지 허리가 쫙 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 발레하시는 분들이나 뭐 무용하시거나 댄스하시는 분들이 턴아웃 동작으로 어이 안쪽을 조이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세가 조금 더 고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책상에 많이 앉아 있고 어. 평소에 근육 운동을 잘 못하시거나 옆구리에 지금 살이 붙기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은 옆구리 운동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전근 운동을 하셔야지 척추를 바로 세우고 몸통 근육을 잘 쓰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내전근이라고 하면 보통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고 상상하시기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또 여기가 골반이고 양쪽 골반이 있고요. 여기는 치골 결합부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약간 연골 같은 형태로 여기를 결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대퇴고 대퇴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여기는 슬개골, 여기는 하퇴,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경골과 비골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전근은 허벅지 안쪽에 있는 게 맞는데 근육 붙는 치골 아랫 부분에 붙는 부분과 치골 뼈의 윗 부분에 붙는 애들하고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대내전근이라고 해가지고 허벅지 안쪽에 이렇게 크게 우리가 보통 잡히는 근육 을다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1번 대내전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위쪽으로 짧게 붙는 부분이 있어요. 얘는 단 내전근, 짧은 내전근이고, 그 다음에 이 치골 약간 위쪽 부분에 기시해가지고, 요렇게 조금 더 길게 내려오는 내전근이 장 내전근이에요. 긴 내전근. 그 다음에 치골 부분에서 요렇게 감싸가지고, 요 위쪽에 짧게 딱 끝나는 부분 있잖아요. 요렇게. 치골에서 짧게 요 끝나는 부분. 여기를 치골 근육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아래쪽에 있는, 치골의 아래쪽 부분에 붙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가는. 가늘게 이렇게 길게 내려와서 무릎을 감싸고 무릎 아래쪽 하태에 붙는 애가 있거든요 걔는 대퇴박근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스트레칭 하실 때 보통 많이 다치는 부분이 여기 내전근 스트레칭 할때 잘못하는 요가나 이런 동작 중에서 너무 무리하게 스트레칭 하는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런 동작 중에서 다치는 경우가 여기 대퇴박근이라는 근육이 많이 다쳐요. 그래서 이 근육은 다치면은 잘어늘그 회복이 잘안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어 스트레칭을 안 하시는 게 좋고 내전근들이 요 치골 윗부분에 저희가 붙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야구공으로 저번에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풀었단 말이에요. 그렇 그래서 이 부분을 푸는 게왜 중요한지. 제가 근육이 붙는 지점에 유착이 많이 생기고 눌러붙음이 있어서 보통 근육의 활성화가 안 되고 혈액순환을 방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마사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육이, 우리는 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근육이 다 붙어가지고 기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야구공 마사지를 나중에 충분히 해주시는 게 내전근의 어떤 혈액순환이나 이런 거에도 좋고, 치골 부분이 골반에 이렇게 붙어 있고, 그래서 이 골반이나 이 안쪽에 있는 장기, 자궁, 여자분들은 자궁, 이런 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시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식기 바로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생식기계의 어떤 문제들도 이 근육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고 통증이 느껴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운동을 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얼굴이 있고, 그래서 옆모습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골반이 골반에 물을 감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골반이 앞으로도 이렇게 땡겨 가지고 이런 식으로 허리가 이렇게 제껴질 수도 있고 뒤로 당겨져 가지고 제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범위가 앞쪽으로 당겨져서 제껴지기가 더 쉬운 자세예요 그래서 보통 회원분들이 보시면 허리가 이렇게 꺾이기가 쉽죠. 이게 그러니까 뒤로 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되게 많이 접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접어진 상태 눕거나 옆으로 눕거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 배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링을 조이거나 아니면 내전근 운동을 해주시면 이 허리가 분명히 아프고 제대로 된 내전근 운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대부분 발달되는 근육들이 다 고관절 굴곡근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운동은 내전근 운동이잖아요. 근데 내전근 운동을 한다고 똑같은 동작의 운동을 하더라도 허리 근육이나 아니면 고관절 굴곡근만 쓰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운동을 하실 때 골반을 중립된 자세에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 그림 설명에 보셔서 알겠지만 그림 이게 지금 벡터가 힘의 벡터가 얘가 여기에 당겨 있어서 이렇게 수축하고 얘는 이렇게 꺾여가지고 수축하고 얘는 또 밑으로 돼서 꺾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전근 운동을 해주실 때는 여러 가지 그래서 똑같은 운동이라도 다리를 어 골반 쪽으로 얼마나 잡아당기느냐 그래서 링을 그냥 단순히 조인다고 하더라도 링을 누워서 조였을 때 다리를 얼만큼 들어 올리냐 어, 그래서 골반의 각도를 얼마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각각의 근육들의 운동을 할수 있는 섬유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 한 가지 동작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동작이라도 조금 더 변화를 줘서 응용해 가지고 동작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앞으로 저랑 운동을 하실 때 이런 운동들을 앞으로 자주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내전근 운동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얘네가 페이백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패백하고 앞쪽 부분에는 근육이 사실은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져봐도 알겠죠. 엉덩이는 뒤쪽에 엉덩이 근육이 크게 있지만 얘는 사실은 뼈가 그냥 만져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반 기저근하고의 연결성이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내전근 운동을 하실 때는 그냥 막 힘으로 하시면 나중에 허리가 터져요. 얘는 골반 기저근을 수축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내전근 운동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서 후 하면서 골반기저근을 먼저 수축을 시키고 그 힘을 이용해서 내전근을 조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은 어, 충분히 어, 건강하고 예쁘게 어, 내전근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내전근이 처지, 처졌던 부분들이 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군살이 없어질 수 있도록 어, 여러분 같이 해봐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내정근 운동으로 만날게요. 시간에는 링을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